어휴 자야지+ 자야지 어호딩많나 티비 진짜 재밌다 티비 재밌어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티비+ 왜비 티비+ 왜비티왜왜요 티비+ 티비+ 어, 지금 TV 보고 있니? 아, 이제 자자. <웃음> 알겠어요. 아, 근데 뭐 먹고 싶은데. 배고프기도 하고. 어? 어? 가로막기. 엄마, 뭐해? 어? 아, 여기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왜? 아, 뭐 먹지마. 와 어, 알겠어. 뭐 먹고 싶다니. 근데 왜 가로를 막아? 아그 주방으로 들어 들어오지 마라 어알 어, 어, 알겠 알겠어 어 음. 응. 나도 지켜보면서 잠도 자야지 어휴 어지 <웃음>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자 어아 기분 탓이겠지 우리 아가 잘 자나? 한번 어야되겠다 안안 우리 아가 잘자니또 서서 자기만 해봐 하나 둘셋 어우 서서 자네 얘야! 얘야 어, 일어나. 왜? 아, 왜, 왜, 왜, 왜. 일어나! 일어나! 일어나! 아, 얘야! 왜? 너 응. 누워서 자렴 이러다 큰일 나. 알겠어. 굴러 떨어져도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돼. 아니, 여기 중간. 응. 너 굴러 떨어지니까 여기 중간에 앉아. 아니, 앞구르기를 해도 나는 괜찮아. 야, 그러고 너씨 자주 싸니까 여기 양동이도 있어. 아니, 진짜 씨. 내가 우두싸개로 보이나 진짜. 으. 에잘 자렴. 잘 자겠지? 아유, 나도 여기서 자야겠 아, 맞다. 나 여기, 여기 비가 떨어지는데 맞고 자야겠다. 아유, 이제야 좀 편안해. 어? <웃음> 아, 좀 배고픈데? 여기에 있는 케이크라도 먹 뭐? 먹을까? 어, 맛있다. 어휴, 맛있다. 안. 제발 어? 어? <웃음> 어, 아, 뭐. 제발법지마 어? 어, 기본 탓이. 어? 어, 라면이 떨어졌는데? 응, 라면이 떨어진 것 같이 보였는데. 어? 콜 잡잡? 뭐지? 누구니? <웃음> 누구니? <웃음> 아어어 어. 아니 어. 너 지금 너. 너. 너. 너 라면 끓였지? 아니 내 친구 놀러 왔다고 아까 말했잖아! 오지마 라면 안돼! 어, 어? 언니 자회사옷 입게? 자 여기 여기에서 어. 절대로 일어나지마 알겠지? 시리 어쩔. 어 알겠어? 어 여기 라면 왜 끓였대? 아니 그 친구는 또 뭐야? 야 누가 뭐 하지 뭐 내가 허락은 후루랄. 내가 내가 허락은 어, 안 했잖아. 어, 어, 어, 내가 허락은 어, 어, 어. 안 했잖아. 어, 어, 어. 내가 허락은 안 했잖아. 어, 어, 어. 그냥 데리고 오면 또 어떡해? 응. <웃음> 오케이 지금 먹자. <웃음>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? 음,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? 엄마 진짜 엄마! 어이어이어이 오이 오이 씨이 오이 씨이 오이 오이 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이 오이 오이이